안녕하세요. 구라로 구루가 되는 그날까지 DBR TV 고구라의 뉴스 역주행 고승현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 1년간 대한민국 경영계에서 가장 핫한 화두로 부상한 개념 에자일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초대손님 자타가 공인하는 어, 우리나라 몇안 되는 에자일 전문가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DBR의 장재웅 기자고요. 에자일 전문가라기보다는 싸서 부른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래니까. 네. <웃음> <안 이르니까. 웃음> 하여튼 그. 제가 어쨌든 이한 최근 2, 3년 정도 애자일을 공부하고 뭐 취재도 하고 자료들도 찾아보고 하면서 알게 된 어떤 지식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일단 이 기사부터 보고 가죠. 어, 제목은 이런 거예요. 빨라야 살아남는다. 꼰대 벗고 뼛속까지 디지털화. 기업들 새해 화두는 애자일. 어, 애자일이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화두다, 시오들 사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적인 조직을 혁신적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이제 이런 것들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 총수들의 고민이 뭐고 이렇게 쭉 나오고 각 사례가 나오면라고 뭐 현대차나 음. 뭐 LG 생건이나 이런 데서 내부 변화, 애자에 강조했다는 얘기 쭉 나오고 그러다 이상하게 이제 꼰대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 좀 이상한데 그렇죠. 쭉 갑니다. 그리고서 뭐 자유로운 조직 문화, 수평 조직 이런 얘기로 쫙 빠져요. 이런 건 되게 잘한 거예요. 뭐냐면 기업 시 오늘 신년사를 유심히 본 거죠. 경제 신문도 아니고 종합지가 이런 화두를 잡아내는 거 그리고 뭐 경영화도 경영계 이슈를 제대로 짚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잘했다라는 평가를 할수 있는데 에자일에 대한 뭐랄까 좀 전형적인 오해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아 이런 걸다 묶어서 기사를 썼다는 건 굉장히 부지런한 기자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몇개 있어요. 사실 에자일이 이렇게 뭐 주요 그룹에 10년 사이까지 등장할 음. 정도가 된 이유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론을 넘어서 실제 그 어떤 경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사, 회사 생활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이 산업화 시대의 테일러리즘에 맞춰서 여전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테일러리즘의 포인트는 관리와 통제 그 다음에 계획과 예측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막 옛날에 이 회사에서 보면 보통 한 3주년, 5주년 계획 막 이런 거 세우잖아요 막 5년 후에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지 막 분석하는데 다 틀리죠 맞을 리가 없죠 가정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게 안 통해요 왜냐면 음. 세상이 되게 빨리 변하고 막 소비자들의 취향도 막 시시각각 변하니까 내가 작년에 세운 계획이 올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계획이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테일러리즘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될것 같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포스트 테일러리즘에 맞는 아우 되게 어렵다 오늘 얘기 <웃음> <웃음>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하여튼 기존에 일하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고민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계를 쓱 보다보니까 애자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써서 일하는 애들이 잘해요. 이를테면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혁신 기업들이 애자일이라는 방법으로 일을 하는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우리도 채용할 거면 어떨까 라는 이제 고민해서 이게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알맹이나 철학이 넘어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구글 하면 뭔가 이렇게 막 되게 이 이렇게 놀이터 같은 직장에서 수평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막 mm -hmm.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넘어오면서 애자일하면 어? 외국의 뭐 스타트업처럼 뭔가 수평조직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음. 이게 애기들이 포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이 꼰대가 이 사실은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우리, <웃음> 지금도, 아, 지금도 이슈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 수평적 애자일 수평적 조직? 그럼 수평적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꼰대! 하니까 이제 사실은 꼰대 얘기로 빠진 이런 케이스인데 이게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 그 전후 맥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 소지가 네, 있죠 신년사 얘기를 하다가 꼰대로 빠지니까 이제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국내 애자의 전문가 중에 뭐 또장신해다는지그 <웃음> 이머징 리더십 인터이션 대표 네네. 그 화면에 나올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IT 업계에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와요 맨날 압박을 받으니까 너무 순식간에 밤새고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바꿔서 해보자 라는 취지로 애자이 선언 뭐 이런 거 했고요 그 선언이 이렇게 지금 선언문이 나가고 있죠. 그 말씀하신 대로 아마 고객지향 이런 게 나올 텐데 그좀 설명해주세요. 이게 왜 고객지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음. 뭐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제 제품 개발을 하면 그 과거에는 그 소비 시장 조사를 막 해서 어 이런 게 필요해. 그 다음에 뭐 사,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 요걸 한 3개월 하고 요걸 디자인 파트에 음. 넘기면 요게 또 시간이 가요. 그러면 이걸딱 가지고 개발 파트해 주면 개발 파트가 어 그럼 이거에 맞춰서 만들어야지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결국 사후 테스트까지 하한 1년이 걸려요 근데 1년 전에 이 기획자가 판단했던 그 시장의 니즈나 시사, 소비자들의 어떤 취향은 1년 후에 이 제품이 나올 때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뭐이 내가 진짜 고객이 진짜 내가 고객으로서 뭘 원하는지를 이 정확하게 이 기획자들한테 전달을 해도 음. 이게 이 계획자를 통해서 최종 개발자한테 가는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바이어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끝에 나온 결과물이 달라요 이게 지금 제가 뭐 항상 그 강의할 때 가족오락관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 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건 이게 아닌데 A인데 나중에 보면 뭐 이상한 제품이 나와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a 자일 같은 경우 a 자 i 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방지해줄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보여주고 피드백 받아서 고치고 고치고 하면 이게 사실 이 비용이 줄거나 시간이 줄지 않을 수 있어요 에자일 하면 사람들이 아 이거 하면 빨리 이 뭔가 결과물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도 줄이고 에자일이라는 단어가 좀 약간 오해죠 그렇죠 그렇죠 정작 해보면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객 피드백을 받고 이걸 계속 수정 보완을 해나가다 보면 수정 보완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시장의 니즈를 가장 가깝게 맞춰서 실패가 확률을 줄이는 게 포인트지 그렇 빠르고 진짜 중요한 예, 비용 절감 이런 거랑은 관련된 게 아닙니다 어, 그런 면에서 좀 오해가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베스트 프랙티스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거, 정말. HBR 코리아 2018년 3, 4월 통합포에 그 글로벌 금융에서 ING, 예, 그 에자일도 성공사례가 실렸거든요. 네네. 그거 독자 여러분들, 뭐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ING는, 어, 현재 그 소매금융 업무에 60%가 이제 모바일 앱을 음.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고객들이 이런 거지, 걔는 뭐 유로 뭐저 기차 타고 막 왔다 갔다 출퇴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차에서 이제 대출 거래를 시작을 해. 나는 이게 계속 연결돼 있고 그쵸.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빠른 세상 다 네. 커넥티드 월드에서 실제 이제 업무가 그때 처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고려를 해서 좀 조직을 좀 바꿔보자 우리가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됐다 음, 싶어서 음, 음, 음. 이제 에자일 조직으로 바꾸도록 했는데.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본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림이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지금 그림이 나가잖아요. 이런 모양의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진짜 궁금하잖아요. 에자이 조직으로 바꾼 뒤에 네. 어떤 성과가 났을까? 제가 알기로는 이 ING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니까 고객 만족도랑 확실히 고객 장이랑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 만족도랑 직원 참여도가 모두 향상이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신제품 판매와 마케팅 속도가 전보다 빨라졌다. 성과가 나는 걸 보면서 음. 이제 ING는 음. 이 새로운 업무 방식을 네덜란드 지역 약 4만 명? 그죠? 음. 4만 명 직원에게 적용을 시작했다. 그런 네. 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ING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 혁신과 AI 전문가 중에 그 네롤릭비라고 우리 동아비즈스 포럼에 네. 초빙했던 분 있잖아요. 이게 메인 앤 컴퍼니 파트너인데 어, 이때 이제 초청해서 강연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전통적인 팀은 혁신에 성공하는 확률이 10에서 11%예요. 근데 에자일 팀의 경우 40% 정도의 성공 확률을 가진다고 라 얘기를 그때 했고 오히려 복잡하고 막 규모가 큰프로젝트할때 이게 되겠냐는 라 의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600가량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사고방식 변화라는 거니까에자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에자일자체 대한 만족도가 97%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조직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조직으로 이직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 상황에 만족을 해서